했지 아, 카메라 게 아, 아. 왼쪽 골 봐. 오른쪽 골 봐. 왼쪽,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돌려. 란아란다란다 난다 찾아야. 어. Highlight... 데 영동야 영동아 재화이키댓어! 시작! 아 진짜 개, 아 미친 거 아니야! 영동 같은 방지 한번 봐. 매졌는데? 약간 그 변기물 내려갈 때 저런 표정 나잖아. 변기물 내려갈 때 <웃음> 하고. 아까 내가 집행해달라 했는데 연주말만야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4세대 예능팀 바로 무한! 저희가 이렇게 왜 새로운 것을 모였냐 뭐 바로 오, 오늘 오. 뭐죠? 체육대회! 네 오늘은 체육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도> 전 세계인들이 다 모였거든요. 네 지금 한번 좀 <웃음> 보시면, 네 지금 일본, 아르헨티나, <웃음> 독일 <목소리도> 다 <목소리도> 모였어요. 네 저희 멀리서 미국에서, 네 오바마 대통령이 전 오바마가 <목소리도> 어, 진짜요? 네, 축사를 <웃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will join you here, sir. Thank you very much. 왜? 팀이 안짝수데요아홀스예요 아, 홀스예요. <목소리> 언니. 언니. 말은 잘했어 아, 네, 말은 잘. 말했어아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바위 바위 보. 이긴 사람이 뽑는 거라고? 제뭐 하는 아, 이기면 누가? 아, 누가? 안쪽은지아 우리 얘네테뭐 시키죠 그러면? 어필해봐요. 어필 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예못못못 성원해! <웃음> 야, 우리 우리 아, 왜 얘네들이야. 진짜 빡치네. 자, 우리는 예능을 위해서 틀자. 얘네는 한번 블로치 합시다. 예능 는 네. 블로치. 블로치. <웃음> 하나, 둘, 셋. 안으로 한번 가. 안으로. 한 번만 어? 어, 뭐? 아, 맞다 아. 아, 아, 아, 아, 아. 게임에서 이기는 팀은 한우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까봐까봐 아, 아, 까박 까봐, 열어주세요. 까봐. 아, 진짜? 아, 그러면 저희 일단 싸우지 말고 한 팀에 하나씩 캘거지고 따로 회식할까요? 촬영은 <웃음> 여기까지 하고 넷넷 어. 아, 이렇게 싸우지 말자 우리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은 뭐냐 첫 번째 게임은 왕킹우입니다 이브쉐 우리 팀 잠깐 와봐요. 던질 때 <웃음> 다리 쪽으로 던져. 아예 상체만을 잡기가 쉬운데. 튕겨나갈 이아자 우리 팀은 전략이 진짜. 확실해. 아그손좀 씻고. 뭐야. 쟤꼭 <웃음> 사기를 떨어트려와나와세요 <웃음> 와. 아 여기 <나>, <웃음> <막내 자. 컴모! 웃음> 얼굴 맞으면 아오는 아니죠? 얼굴만 맞추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데만 맞출게요 네. 그냥 중퉁할수 있습니다 <웃음> 그럼 아웃요 그럼 <아웃습니다. 웃음> 아니죠? 아 바로 퉁려서 연주만 얼굴 맞춰서 다시 퉁어낸 거 이렇게 아, 이 <웃음> <있었냐고. 딸려. 웃음> 어떡하지 <웃음> 내가 이팀안 된다고 <웃음> 했잖아요. 아니 왜왜뭐을안 해, 줘연동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못 <웃음> 아니, 안하겠동이가 <웃음> 굳이 자기 지키지 말라고 자기가 다할수 있을 거라고 했어, 하면서! 했어, 하면서. <웃음> <웃음> 나는 잘못 봤나 싶었어. <웃음> 끝이라고? <웃음> <웃음> 내가 지효리 패스 맞춰면 딱 봤는데 영동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웃음> 저, 지켜줄게, 저 마트에 지켜주자. 어. 오케이, 내가 본아예 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에 옆으로 에어에에에에 아. 그누나 맞아! 아니 뭐해? <웃음> 아니 뭐해? 쟤 뭐해? 하나도 안해도 돼 아니 누나가 공을 가지고아귀여워야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아니면. 웃음> 솔직히 한번더 그래 <웃음> 야 아 근데 미안한데 마라탕 안 받았어 <웃음> 미안한데 라탕안어떻게만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았어셜 피셜 피 c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시 피셜 피셜 피셜 p c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p c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셜 야셜 피셜 피셜 피셜 피안 피셜 피셜 피 오오 나도 해볼 나도 나도 해볼래 오왜 안해 왜 안해 <웃음> <야>, 네. <웃음> 자 이제 저희 마태 씨가 부상으로 인해서 네. 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네. 선피이님을 대보내고 정훈 씨를 저희 팀으로 데려왔습니다 예! 예! 다음 게임은 단체블럭기고요 한 명씩 들어가는 단체블럭기로 해주시면 되고 나 진짜 이렇게 돌릴 거야 아니 뭐... <웃음> 그 다리는 뭐예요 형아? 다리는 왜 그러는 거야? 블럭기랑 눈 맞으면 그때 바로 들어가야 돼 저희 연습 한 번만 시켜주시면 안 돼요? 준비 시작! <웃음> 어? 오케이 아 똑바로 해야죠 나나나나 아, 와 사한다 사한다 사한다 지금 작전이 있어요 어 뭐죠? 네. 작전이 있어요 사람이 들어갈 때 네. 들어가고 바로 반박자로 들어가줘야 최대한 많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들어올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작전 맞나요? 네 그럼 아, 한 번만 한... 치고 들어오면은 한 번만 연습해 주세요 네마지막으 들어가도 돼? 오케이 바로 형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게요 둘, 울여야 우회 우회 울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야, 힛배, 힛 아, 잘하는데? 여기, 줘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ressing>. 14 15 16 17 1 y 1 u 2 e 2 o 2 h 2 t 2 o 2 r e not 2 o t y 나중에 유진이가 진짜 요렇게 잘하더라. 요렇게 하더라고. 아, 진짜, 어. 아, 진짜? 거 벗었어, 그냥 걸었어. 그냥 걸었어. 진짜 요렇게 했어. 이중기를 보는 듯했어. 광이 <웃음> 남자. 어허. 그건가? 나 여기 있고 자네 거기 있네. <웃음> 그럼 다음 준비되어 있는 게임은 뭔가요? 원래 첫 때의 마지막 게임은 게임인데요. 게임 기칙 게임 규칙 룰좀 알려 주시겠어요? 주지막 주의하신, 주의하이 주의하신, 주의하신, 주의하신, 주의하신, 주의하신, 주여기신요선여기주요 와! 와! 주의하신, 주고하신 주의하신, 주 끝까지 해, 끝까지! 유지라 <웃음> 끝까지! <해. 웃음> 얘들아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웃음> 으아! 이아 으아! 아들아이 말이 안되는데케이 아 와... 다떨어 얘들아 미안해! <웃음> 괜찮으세 아니야, 아니야. 근데 어 너무 잘 넣었어. <웃음> 말이, 안 야, 야, 말이 안 됐어. 약간 대박이었어. 많이안나 새로 바로 털어. 아... 해이 <웃음> 아, 아. 아, 아, 힘들어, 힘들어. 아, 이런 식으로 게임하면 되는 거고요. 아,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아 진짜요? 아, 아니,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이정도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팀이 승리했습니다. 지유, 지유, 지유, 지유, 지지지지지 가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졌고요 마태형,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1회 리플 체육대회 우승팀인 지혜팀에게 소고기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소감이 어떠세요? 호환니다환식하러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집이야? 어 그래? 네. 그, 아, 난 몰랐어. 아난 <웃음> 몰랐어. 가자.